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우리 아이들이 올 때가 됐는데 현수 왔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현수가 목소리가 없니? 달라졌어요. 현수가 주말 사이에 목이 많이 부었어요. 우리 현수 약좀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니 투약 의료수에 적힌 대로 약잘 챙겨 먹이고 심하면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웃음> 어마니 들어가세요. 네, 다시 가자. 3.5ml 마시는 거네. 약은 함부로 먹지 말고, 비타민도 정해진 약만 먹어요. 벌써 약 먹을 시간이에요. 현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네. 어? 현수야, 괜찮아? 많이 아파? 응, 괜찮아. 현수야, 약 먹을 시간이다. 약 먹자. 네. 3.5미리 마시는 거네 자. 먹겠다 으이, 약 쓰겠다 아니 이거 딸기맛이라 하나 도 맛있어 우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딸기맛이라고? 나도 먹어볼래 어? 레비가 레비야, 맛있다는 말을 현수약을 먹으려 해요 현수도 마셨잖아요 현수는 아파서 먹는 거야.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먹으면 안 돼. 게다가 다른 사람의 약은 내 몸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먹으면 안 돼. 약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는 거야. 알았지? 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주시는 약만 먹을게요. 구리랑 친구들이 놀고 있네요. 얘들아, 나 이거 어제 마셔봤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비타민 농료래 되게 맛있어 새콤달콤해 얘들아 나는 어제 우리 아빠가 비타민사탕 달았다 깨우러 먹으면 맛있어 유나도 우와. 비타민 사탕을 가져왔어 나도 먹어볼래 진짜 맛있겠다 내가 다 먹어야지 <웃음> 다행히 선생님이 발견했네요 얘들아 이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비타민을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게다가 이 음료는 어른 몸에 맞게 나온 거라서 우리 친구들은 맛있지 않는 게 좋아요. 비타민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물어보고 먹어야 돼요. 알겠죠? 네! 오.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